오, 어? 뭐나 왔나요? 어? 어? 진짜 진짜. 네. 제가 이거 나왔잖아. 어? 어, 이 응? 오, 드디어 나왔네요. 야. 어? 야, 진짜 다리가 빨갛다. 와. 네, 안녕하세요. 투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말에 몸이 근질근질해서 지금 체지로 왔는데요. 경기도 인근 야산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은 무엇이냐?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가 목표적인데요. 와 제가 홍다리 사슴벌레를 겨울마다 잡아봤지만 진짜 이거 좀 오랜만에 잡는 것 같아요. 홍다리 사슴벌레는 그래서 좀 감을 잃어버린 듯했지만 한번 나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동영자은 바로바로 정부령 짜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제 오늘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아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괜찮은 나무 하나 나와줬는데요. 홍다리 사슴벌레는 이렇게 좀 매끈매끈한 그런 나무에서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풍나무 그리고 팽나무 같은데 팽나무 같은데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면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을 바로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어. 바로 부서지네요. 이와 엄청 시큰니 엄청난데요, 이거? 야, 이건 장난 아닌데. 오 많겠다. 야 성충각? 어, 이 성충각? 어, 응, 어그룹? 응. 어, 개미죠? 응 어, 응 어. 어, 응, 응. 응. 응, 수사? 어, 자 여기 천나무가 어, 지금 다 나가가지고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새로 찾았는데, 오, 응, 코바 어? 죽은 나무에 죽은 나무. 장난이죠, 죽은 나무죠. 이구름 좀... 어? 어? 발로 차버리기? 이내 생각에는 힐것 같은데, 그냥 힐것 같아요, 진짜 아, 아, 아, 아. 와사각 야. 그냥... 야, 참사각? <웃음> 음. 시크니 고양나보좋 인정합니다 자, 제가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기 지내왔어 어, 어. 어. 오, 치크니 다 튀어버리네요. 자. 뭔 다리? 오, 이축 나왔다. 오, 어. <웃음> 와, 나왔다. 나왔나요? 어? 큰데? 엄정이 같은데? 음 엄정이 네. 야 어, 꺼내볼까? 네어나왔다 여기 여기야 오 뱀장어 아, 아니야? 그렇죠 신기할 어? 뭐 나왔나요? 오 어? 어. 진짜 진짜 제 리얼 네. 이거 나왔잖아 이 나왔잖아 음 송다리 성충? 오! 수컷이야! 오! 드디어 나왔네요? 이야... 이야... 진짜 다리가 빨갛다 와, 우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몇 마리? 100마리죠 100마리... 아, 100마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네, 뭐 하면은 다백단위입니다 저는 <웃음> 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유충도 나왔어요 우와... 어, 어, 이쪽에 이렇게 유충이 있는데요 이 나무 성충 나고 유충 나고 골고루 나오는데요. 계속 그럼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치다 보니까 지금 홍달에 사는 벌레 암컷이 나와졌어요. 신생충이죠, 신생충. 오 진짜 이때 신생충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색깔이 아주 붉은 붉은한 게 엄청 예뻐요. 이것도 한번 챙겨가도록 하죠. 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충도 나왔어요. 유충이 좀 먼저 나와졌고. 아무래도 홍다리 같습니다 이건. 홍다리? 홍다리 아니면 넙적? 넙적이? 어 그리고 나서 여기 나무를 캐다 보니까 지금 넙적사슴벌레 소형 스컷이 나왔어요. 와 색깔이 이때가 진짜 이쁠 때죠. 이때가 우아한지 얼마 안 됐고 되게 예쁜 시기입니다. 시네아 홍다리 안 코시에요? 오 야. 오. 오. 야 우리 투곤 좋아 친구가 잡았어요. 어? 이게 촬영이랑 채집이랑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오야 오오 야, 오. 오. 야. 금, 홍다리 얘기하자마자 나와버렸네 크... 좋아요 대박 뭐야? 와 여기 줄줄이 있는데 여기 한 송충이? 아 여기 홍다리 나왔잖아 근데 네. 여기 에사슴벌레가 나와? 어? 실화야? 엽적이 홍다리에서 어? 어? 그러네? 야 여기서 엽적이 나왔지? 여기서 넙장이 나왔지? 여기 홍단이 나왔지? 여기 에사 나왔지? 어, 다음은 왕사각 어? 왕사각? 어? 아 근데 잘 안나와 야꽤 큰데? 그렇죠 야 이쁘다 얘 물려볼까요? 오오 어, 야 오. 살아있네 야 에사 크다 그러니까요 한 4cm? 어 아니야 아 3.5? 어 3.7? 어 3.8? <웃음> 아 이게 바로 브리더들의 소소한 재미죠? 오, 여러분, 지금 여기 장수동이 계속 나와요. 오, 어, 장수동, 어있죠 야, 이거 진짜 이나 오. 여기 다뒤 엎으면 나올 것 같은데? 어, 여기 굴이 더 나왔다. 음.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엎으면 나올 것 같은데? 장수가 더 나올까요? 오 어, 어, 장소 나왔다. 음. 오, 오, 오. 이거 계속 나오겠는데요. 이거 또나왔어내 음. 생각에 이거 빼면은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걸... <웃음> 동네하느라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야... 수컷이냐, 수컷이냐, 수컷이냐, 수컷이냐... 안컷이죠? 야 안컷인데 이정도면 그래도 엄청 크다 금지카죠 어, 안컷인데 이정도면 크네 음. 하나, 하나. 어, 어, 지렁이 싸웠어 오 어,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다 무지개 색깔 나오는 지렁이 진짜 골고루 많이 잡혔어요 뭐 신생충, 넙적사슴벌레 그리고 애사슴벌레 어, 스커트마리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목표정이죠 목표정인데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홍다리사슴벌레입니다 어. 말 그대로 다리가 빨개요 진짜 빨갛고 아주 귀여운 그런 사슴벌레입니다 그리고나서 여기서 제가 많이 못잡았던건데 장수콩내이도좀 나와줬고요 이렇게 지렁이 뭐 군뱅이 여러가지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의 채집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 세계치는 나와주지 않았지만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뭐 애사슴벌레, 뭐넓적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골고루 나와줬습니다 어, 첫번째 갔던 채집은 이제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내려왔지만 이원체 집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좀 많이 안 잡은 것 같네요. <웃음> 못 잡은 거죠? <웃음> 어, 어쨌든 오늘 체집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체집 더 재밌는 체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